앞 밑에 같은 데 심어놓도 잘 자라는데 어,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양지성 식물이 가끔 습니다이 줄기가 이렇게 작지만 이 가운데에 꽃대가 크게 자랍니다. 그리고 이 뿌리에는 이렇게 홈이 있는 특징입니다. 그리고잎 모양은 어, 가장자리가 여러 갈래로 아주 많이 갈라지는 게 특징입니다. 잎은 이렇게 약간 그무리한 색을 띠는데 아, 아주 싱싱하게 자랍니다, 이게. 그리고 옛날에 어, 이게 여름에는 흰, 노란색 꽃이 들에게 지게 피어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에는 이 산나물로 나물로 많이 이용합니다. 한번 대고 나면 계속 뿌리에서 새 잎이 자라기 때문에 수확량도 많고 해서 그리고 또 병해충에도 강해서 요즘 그이 나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. 데쳐서 아, 묵나물로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. 이 생산량도 많이 나오고 이 계속 이 뿌리에서 배, 배면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아, 수확량도 상당히 많습니다. 아, 한 60에서 70cm 정도 자랐는데요. 이제 끝에 있는 줄기 끝에는 꽃봉오리가 서서히 맺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